치킹장에서 도착한 데이비 브로콜리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 싸움 켜 모두가 브로콜리를 정신없이 가져갔는데요. 자, 이제 브로콜리를 얼만큼, 얼마나 빨리 가져갔는지 볼까요? 와우! 모두 캐주얼 잡, 나만 시급 15불, 하루 대략 130불. 브로콜리의 같은 굵기를 골라 적당한 굵기로 묶어서 이렇게 통에 나란히 담은 후 본인 번호를 붙여 이렇게 가져오면 잘 만들었는지 검수합니다. 검수가 끝나면 번호를 적어요. 이것이 각자의 돈으로 환산되죠. 그후 나의 본격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머리 쪽을 들어서 기계에 알맞게 넣어요. 비싼 야채라서 실수 없이 잘 넣어야 해요. 들어간 브로콜리는 이렇게 잘 잘립니다. 잘 잘려 나온 브로콜리는 미야오에 의해 박스에 이쁘게 담겨서 얼음을 채운 후 납품됩니다. 마지막 날 농장주랑 찍은 소중한 추억, 유난히 날 예뻐해준 농장주. 고마워!